네 안녕하세요. 이제 오이지 그 단모 먹는 철이 왔어요. 그래서 이거 반접, 오이지 반접에 오늘 내가 샀는데, 이거는 13,700원인가, 800원인가 하튼 그러더라고. 고추씨를 좀 얼큰하게 넣어주면은 좀 매콤하면서 색깔도 더 노랗니 이쁘고 하니까 고추씨를 좀 넣어줄 거예요. 고추씨 사이에다 넣어주면 돼요 설탕 1kg 그 다음에 이렇게 위에다 부서주면은 지금 밑으로 다 내려가요 그 다음에 이게 소금이 국대접 큰 걸로 하나인데 이게 달아 보니까 630kg 나가더라고 이정도 넣어주면은 돼요 그리고 소주는 반뱅 정도 부어주고 반병 이게 시, 예, 일반 식초인데 현미 양조식초 일반 식초 이거를 반뱅 정도 부어줄 거야 이 정도 그러면 새콤달콤하니 어, 그냥 먹어도 맛있고 무쳐 먹어도 맛있고 그래요 됐어. 이 돌멩이로 눌러놨다가 중간에 한 이틀 정도 되면 한번 이제 이제 이게 물에 안 잠긴거는 속으로 좀 넣어주고 두져끓여줘야지 골고루 이렇게 맛있는 물이 되요 실온에다가 놨다가 하루가 지났습니다 소금하고 설탕이 이렇게 다 녹았는데요 밑으로 밑에 손좀 넣어가지고 설탕하고 소금이 좀덜 녹았으면 이렇게 좀 이렇게 높게 이렇게 흔들어주면 돼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다 녹은 것 같으네 다 녹았네 내가 나안 녹았나 하긴 해가지고 안 녹았으면 좀 이렇게 흔들어주면은 녹게 다 녹아요 다 됐다 이거는 녹았어 이렇게 물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 요 지금 겉에 거는 파란데 노, 속에 거는 지금 노래에요 이렇게 노래 이거 하루 지났으니까 이틀 후에 이제 먹으면 돼요 그때 그때 또 이제 봐야지 아이어이지가요 이틀 반 됐어요 너무 쪼글쪼글하게 잘 됐지요? 이거는 이 오이지는 무칠 어, 필요 없이 그냥 먹은 게더 담백하니 맛있더라고 두 개는 이제 무치고두 개는 그냥 썰어서 먹고 엄청 쪼글쪼글해요 여름에 물 말아서 이거 하나 뚝뚝 비워 먹으면서 먹으면 밥맛이 또 땡기죠? 짤 필요도 없어 물이 쪽 빠져가지고 꼬들꼬들해 자, 마늘 이제 무치고 싶으면 또무쳐서 드시고 싶으면 이렇게 무쳐도 돼요 고추 저기 깨 참기름 음, 음, 꼬들꼬들하다 이렇게 묻혀서 이게요 어, 새로운 방법으로 내가 어, 새로운 방법으로 새콤달콤하게 어이지를 담았어요 근데 이틀만에 먹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 그냥 안 짜고 묻혀도 되고 그냥 이게 담백하게 먹어도 되고 이렇게 담아봤어요 음, 감사합니다 냉장보관 이제 냉장보관 김치냉장고에다가 이제 넣으면돼 홀발지도 않게요.